안녕하세요. 별랑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1회 대분류와 특이 패턴 분석입니다. 로또 1001회 유튜브 방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죠. 토요일 밤에는 1000회 복귀 자료로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대분류와 특이 패턴 어, 이별난카페의 그 복귀 자료를 꼭 확인하시고 어, 이별난카페 자료를 보면 어, 좀 편하실 겁니다. 어, 얼마나 이별난카페의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어, 복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어,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로또 1001회 류입니다대분류는 항상 3개 그룹으로 나누죠. 어,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필터 범위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여기는 2월수와 이웃수로 나눕니다. 2그룹은 아, 3개 그룹을 나누면요.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아, 3중복은 25, 딸랑 한수고요 아, 2중복은 없습니다. 나머지 아, 다 기타인데요. 여기서 3중복에 25, 딸랑 한수밖에 없는데요. 아, 이게 이번주에 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그 다음에 3그룹은 다시 세개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아, 여기서도 이중복은 딸랑 한수입니다. 44 한수가 있어요. 이것이 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이 3중복에서는 기타가 이제 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출할 수 있는지 한번, 어, 4 17, 34, 45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특이 패턴 지난주에 어, 전멸을 해서 이제 흐름을 이어온 거죠. 여기는 이제 다섯 수인데요. 대상 수는 14, 29, 34, 38, 43이랬습니다 현재 어, 퐁당 퐁당 10연속 온 거예요. 한번 출하면 그 다음 주 춥고 또그 다음 주 출하고 다시 전멸하고 이렇게. 어, 출, 멸, 출, 멸, 퐁당퐁당 퐁당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어, 지난주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어,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여기 14, 29, 34, 38, 43에서 어,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요일 방송은 어,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어설 어, 명절 수가 중이죠. 수가 중이시죠. 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실상 명절 즐겁게 보내시라고 하는 그 어, 말씀드리는 자체가 좀 어, 그렇네요. 어, 여하튼 어, 명절 수가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